안녕하세요. 플루토스 건윤아빠이국행입니다 2019년 3월 6일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 동향 및 간단 비트코인 시장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총 12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트코인이 현재 전일 대비 약 3%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고 시총 12종목도 모두 비슷한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V자 반등에 성공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바이낸스 코인이 이제 현재 그 런칭패드 이슈가 있죠. 그래서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 이 종목 외에 이오스, 현재 이오스, 그리고 라이트코인이두 종목이 시총 12종목 중에서는 가장 많은 어, 전일대비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24시간 상승률 12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브리핑에서 제가 주의깊게 말씀드린 주의깊게 보라고 말씀드린 종목이 세 종목이 있는데요. 엔진코인 그리고 넥소 그리고 또 하나가 룸 네트워크 네, 룸 종목인데 룸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엔진코인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약 23% 정도 상승한 지금 현재 모습이고요. 넥소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약 16%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종목이 비트코인 흐름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이런 현재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어, 상승률 12권의 종목들도 방향이, 어, 비트코인의 방향에 따라서 같이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방향을 좀 주시해야 될것 같고요. 다음은 24시간 동안 하락률 12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룸, 룸 네트워크가 여기서 보이네요. 네, 어제 지켜보라고 했던 룸 네트워크가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4.6% 하락하면서 하락률 12종목에 좀 속해 있고요. 어, 하지만 차트상 실일 요약 차트상으로도 아직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고점 도달 후 조정 비율 뭐 23.6% 내로 지금 조정 받고 있는 모습 같고 아직은 차트 상황 괜찮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만하지 어,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스테이블 종목들 뭐 이런 스테이블 종목들이 현재 눈에 보이고 있고 하락률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어, 1 2 종목이라고 하지만 마이너스 5% 이내에 하락률을 보이고 있어서. 시장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청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차트가 좀 이상하죠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코인마켓 시스템 오류인 것 같아요 현재 뭐이 전체 시청 말고 알트코인 시청이나 다른 사이트에 이런 글 전체 시청 차트 보면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 이거는 코인마켓 시스템 오류로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요 일단 전일 대비 약 4.5% 정도 시총 증가하면서 하나로 치면은 약 6조 6조 원, 6.4조 원이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총 점유율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 그 시총이 증가하면서 비트코인은 지금 하방에 기울기를 보이고 있어요. 점유율 하방. 어, 이 이유는 비트코인에서 이제 알트코인으로 옮겨가는, 투자를 하기,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옮겨가는 흐름 또는 이제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그 자리를 예, 뺏기는, 그, 왜냐면 하 100%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다른 종목들이 증가하면서 그 종목의 자리를 내주는 그런 모습으로 예, 해석이 좀될것 같고요. 시청 증거와 함께 점유율이 상승한 종목은 기타 알트코인들, 뭐, 잡 알트코인들하고 이더리움, 이더리움의 점유율이 살짝 예, 상승한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들을 주시하시면서 어, 추가 매수자리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간단 투자시장 현황 요약입니다. 자, 먼저 위험자산 대표인 해외 증시, 증시 중에서 S&P500 인덱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이런 이중천장의 패턴을 제가 우려, 우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현재의 모습은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어, 현재 약2 7 9 5 2795선을 저항선으로 두고 저점을 조금씩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밑에 보이시는 지표는 이제 OBV 지표인데요 OBV 지표는 이런 횡보하는 움직임 동안에 OBV, OBV 지표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이 움직임 동안 거래 비중은 매도의 비중이 좀더 많았다고 라좀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마지막 움직임이 좀 매도세가 많은 것으로 봐서 어, 개장하고서 조금 더 매도가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2784, 2784선을 주요 지지선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선을 이탈한다면 어제 우려했던 이중천장 패턴이 다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라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784선 주요 지지선과 2795선 저항선, 주요 저항선 돌파 또는 하향 이탈 여부를 주요 관심사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내 코스피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2월 11일, 지난 2월 11일 저점 부근인데요. 현재 가격이 지난 2월 11일 저점 부근 근처까지 거의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지난 저점이 2167, 2167선을 이탈하면은 다음 지지선은 어, 과거의 주요 지지선 역할을 했던 이 부분 말고도 조금 더 뒤로 가면은 더 지지선 역할을 했던 선이 바로 이 선이고요. 가격은 2163선 정세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2167을 이탈하고 2163 도달한 이후에 반등을 보이는지 또는 그대로 추가 하락을 보이는지 확인을 하고 또는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 위에서 반등을 하는지 그러한 조정의 마무리 시점을 확인한 후에 코스피 지수는 혹은 코스피 종목은 투자 결정을, 해,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산 대표 골드 차트입니다. 예, 골드 역시도 지난 이 부분이 1월 25일 정도입니다. 1월 25일, 예, 1월 25일, 24일 저점까지 현재 가격이 거의 내려온 상황이고요. 어, 1280선, 그 당시 가격이 약 1280선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이탈한다고 하면 예, 주요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1276선이 예, 주요 지지선이자 마지노선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들을 이탈을 한다고 하면 역시 조정의 마무리 시점까지 확인을 좀 해야 될것 같고, 그렇지 않다, 않고 중간에 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추가의 매수자리를 네 확인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투자 하시는 분들은 조정의 마무리 시점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가 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비트코인 거래량은 약 20만 비트 정도 상승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위로는 엔화, 달러, 원화 순위가 이제 변동이 없고요. 어, 브라질의 해알 통화가 다시 유료를 제치고 4위에 현재 올라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수별 거래량 순위입니다. 코인스 통계로는 비트플라이어, 비트맥스, OKX체인지 순으로 현재 거래량 순위가 보이고 있고요. 코인마켓 순위로는 일단 아주 어, 발음하기 편의상 비트맥스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비트마스 비트맥스, 비썸 이렇게 세 개가 순위, 거래량 순위를 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코인마켓 통계 중에서 자전거래와 마진거래를 제외한 그러한 거래소 거래량 통계를 보면 OKXChange가 현재 거래량 1위를 보이고 있고, OKXChange e 거래소의 거래량 어떤 종목의 거래량이 많은지 살펴보면 현재 EOS 종목이 총 거래량의 약 23, 24% 3 2 정도를 차지하면서 OKExchange에 EOS 종목이 거래량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간단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분석 지표 요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봉이고요. 총 28개의 오실레이터와 이동평균 지표 중에 개, 12개, 총 12개의 지표가 상방의 흐름을 이제 어, 보이면서 좀 약하게나마 상방의 흐름을 우세하게 점치고 있는 기술분석지표 요약입니다. 다음은 어, 최근 30일간 비트코인 거래 매물대를 통한 저, 저항과 지지를 보는 어, 저 그림이고요. 최근 30일간 거래 매물대 기준의 기준에서 주요 저항선은 3,932달러선입니다. 이제 저항선을 도달하기 위해서 눈앞 거의 눈 앞에 어, 저항선이 와 있는 상태고요. 주요 지지선은 1,3392선, 3,392선이 주요 지지선으로 역할을 할, 할 것으로 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차트상 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주시하던 일목균형표관 쯤의 12시간봉 차트고요. 음, 말씀드렸던 61.8%의 3670선 지지를 아주 잘 받았습니다. 지지를 받고 구름대 어, 상단 돌파하면서 구름대 따라서 현재 움직이는 상태고 어제 장대 은봉 이후에 현재는 약간의 은봉이 발생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일목균형표 1일봉 차트로 좀 살펴보면 은 제가 지난 2월 27일 날이 빨간색이 2월 27일 날 작도했던 어, 선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름따 교체하는 부분은 후엔스 펜이 이렇게 돌파하면, 사양 돌파하면서, 3월 6일에서 8일 사이에, 이런 위로 움직임을 보이면, 4,000달러, 약 4,000달러, 3,999에서 4,000달러 선에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 브리핑을 2월 27일에 드렸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솔직히 그 가능성이 좀 낮아 보였어요. 후엔스 펜이 이런 아래로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낮아 보였는데, 어, 어제 다시, 어제 저녁이었죠. 다시, 위로 이 구름대 교체하는 부분을 위로 올라온 온 이후에 현재 구름대 상단 지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다시 낮아졌던 가능성이 다시 어, 생겼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제 3월 어, 3월 4일 은봉으로 이렇게 가격을 잠깐 내렸었는데 그 이전에 제가 피바나치저돌림 38.2%와 50%인 약 3770선과 3870선 사이의 횡보 후에 이렇게 4000달러 도달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일시적으로 길탈을 했었죠. 이 3770선 지지선을 일시적 이탈을 했는데, 어, 기술분석 지표 해석상에는 3대3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3대3 법칙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선을 이탈 또는 돌파했을 때, 3일 안에 다시 그 위로 돌아오거나, 또는 이 어, 이탈한 범위가 3%까지 3, 3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어, 이런 3일 또는 3% 내에 가격이 다시 돌아오는 위, 어, 모습이 보이면 일시적 이탈로 간주하고 차트의 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가격이 일시적 이탈을 하고 다시 횡보권으로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횡보의 움직임이 어, 지속됐다고 해석을 할수 있으며 제가 2월 27일 드린 브리핑대로 3월 6일에서 8일 사이 4천선, 3,999에서 4천선 도달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모레까지의 움직임에서 3,990달러에서 4 0 0 0달러선 도달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이동평균선 관점의 차트를 좀볼 건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 이 지난 2월 24일, 6월 24일 단기 이평 파란색 선이 파란선이 단기 어, 이평을 이탈, 하향 이탈한 상황이고요. 하향 이탈한 이후에 이렇게 장기 이평 6 0 어, 1봉이니까6 1일 이평선 지지를 받고 현재 그 사이에서 움직, 움직였던 모습이고. 어, 여러 날 동안 단기 입평선 저항을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그데 어저께 장대 양봉으로 단기 입평선 돌파를 상향 돌파를 시도하면서 단기 입평선 위로 현재 가격이 위치해 있는 모습이고 이평선 어, 배열도 분석으로 하면은 현재 가격 그다음에 단기 입평 중기 입평 입형, 장기 입평선 어, 순서로 있어서 현재 정배열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분석으로는 정배열 상태에서는 상승 추세 또는 상승 추세의 힘이 강하다라고 좀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가격이 다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단기 평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상방으로 움직일지 예, 이 움직임을 주시, 주요 관점으로 보면 될것 같고 만약에 이탈한다고 하면 은 예, 상승의 힘은 또 끝났다라고 끝났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어, 피보나치 패 관점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나 피보나 피치 펜 관점으로 상추세선, 상추세 의 기준선, 빨간선이죠 기준선과 어, 하락추세 관점의 61.8% 라인, 이 라인이 교차하는 부분, 이 교차하는 부분을 어저께 강하게 돌파를 했는데요. 보통 차트 해석할 때 이런 선들이, 주요한 선들이 교차하는 부분을 어, 주요한 어, 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이런 교차 부분 아래에 있으면 은 어, 저항이 강할 것으로 해석을 하고, 만약 가격이 위에 있으면은 지지가 강할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돌파를 했죠 네. 강한 저항을 돌파를 하고 현재 6 7 8와 기준선 위에 각이 위치해 있는 상황으로, 상황으로 어, 역시 추세의 힘이 강하다고 라 어, 똑같이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일목균형표와 이동평과 해석과 같이 그래서 이제는 여기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다음 상방을 향해 움직임을 어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패턴 관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관점으로 어 상승 이후에 이제 가격 수렴 형태를 보면서 수렴 패턴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아까 텍스트 브리핑 할 때까지만 해도 가격이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수렴 상단 어 저항받고 다시 하단까지 내려왔다가 목표가인 3896달러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이렇게 텍스트 브리핑을 드렸었는데 어, 현재의 움직임은 조금 다르죠. 어, 다시 하단, 패턴 하단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단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어, 목표까지 조달을 하거나 또는 패턴 지지 후 다시 상단 저항 후 다시 패턴 지지 하단 지지받고 목표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어,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값은 3,896달러 인근이 될것 같고요. 만약에 하단을 이탈하고 한다면 반대로.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단으로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어, 구름대 하단 부근인 3780달러선이 예, 지지선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지받고 반등을 한다는지 또는 이탈을 하는지 이 부분도 예, 주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암호화폐시장 동향 및 간단 비트코인 시황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어, 현재 목이 제가 많이 칼칼하고 가슴이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외출하실 때는 꼭 마스크 착용하셔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남은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